와, 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. 잘 되는 것 같아요. 화면, 화면도 잘 떴고요. 이야, 굉장하네요, 진짜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끼다이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지금 집에 택배가 굉장히 많이 와있어요 아 이걸 지금 자이 택배가 다 뭐냐 오늘은 저만의 서버를 위한 서버 컴퓨터를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켰어요 어, 네 일단 이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얘가 아마 SSD SSD입니다 아 뽁뽁이 아주 꽁꽁 쌓여왔네요 삼성의 NVMe SSD입니다 2 5 6 g b 그리고 얘는 램, 램인데 얘는 또 은박지에, 아야, 은박지 아주 꽁꽁 싸여 왔습니다. <웃음> 은박지에 싸놓으니까 되 이뻐 보이지 색깔이. <웃음> 열어볼게요. 짠, 이렇게 은박지 속에 아, 램이, 램이 잘 숨어 있습니다. 발기가 두개1 6 기가고요. 얘는 케이스, 케이스까지 잘 왔습니다. 케이스는 일부러 랭마운트형 케이스로 주문을 했어요. 왜냐하면 있어 보이니까. <웃음> 네 이렇게 케이스 꺼내놨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부품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시 d 램 그리고 밑에 파워 500W 파워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? 뭐가 빠졌냐 CPU랑 메인보드 가장 중요한 CPU가 아직 배달이 안왔습니다 <웃음> 택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택배 기다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<웃음> 그럼 그거 두개 오면 은 바로 조립을 시작할 을 거고 일단 이걸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해둘게요 혹시나 부 부서 먹을 것 같아. 짠. 야, CPU랑 메인보드 둘다 도착을 했어요. 와, 일단 이렇게 부품을 좀 정리를 해 놨고요. 그러면은 일단 네, 이거 놔두고 메인보드 바로 열어 볼게요. 우와. 와, 이렇게 메인보드가 들어 있는데 아, 어, 굉장히 이쁩니다. 뭔가 색깔이. 자 이제 cpu 인데 이거는 인텔의 i5 1400 cpu 고요 쿨러는 그냥 여기 들어있는 기본 쿨러를 바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막 그렇게 무거운 작업을 하는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메인보드가 왔습니다 이제 어 이거를 열고 어, cpu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cpu 꺼내 볼게요 이거 꺼내고 이걸 자 일단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, 한손으로잘안열리는데 카메라 내려놓고 cpu 넣고 오겠습니다 짠와 반짝거린다 되게 왜 이쁘지 벌써 <웃음> 되게 이쁘다 이거 일단 cpu 넣었요그 다음 순서죠 이제 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램을 넣도록 할게요 네, 램까지 모두 넣었구요 메모리 16기가 장착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SSD, NVMe SSD 넣고 오도록 할게요 SSD까지 모두 장착 완료했습니다 아 일단 지금까지 문제없이 되고 있어요 <웃음> 일단 그 다음은 이제 쿨러, 쿨러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CPU 위에 쿨러까지 장착하겠습니다 짠아 쿨러까지 모두 넣었어요. 일단 이렇게 하면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끼운 것 같아요. 이제 뭐램끼웠고뭐 SSD 끼었고, CPU 끼웠고 쿨러 끼웠고그 다음은 이제 어,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케이스에 얘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케이스에 바로 넣도록 할게요. 여기 케이스에. 짠 아, 나샷까지 모두 박았고요 완벽하게 고정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파워 파워 연결해야죠 짠야다 됐어요 이제 드디어 다 됐습니다 키면 돼요 이제 자 전원 누를게요 누른다 누른다 어왜 안켜지죠 아하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, 옆에 있는거 다시 제대로 누를게요 전원 버튼 다시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셋 와, 돌아간다. 펜 돌아가고 있어요. 잘 돼, 잘, 아, 잘 된다. 이거 화면 떴어요. 화면 뜬다. 이야, 대박. 화면 잘 뜨고요. 어, 펜, 펜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와, 대박. 선이 좀 지저분한데, 어쨌든. <웃음>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야, 문제없이 잘된것 같네요. 일단, 화면을 보면, 네, 잘 뜨고 있고, 네, new CPU installed.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와 바이오스까지 문제없이 들어와집니다. SSD 한개 그리고 램두개둘다 인식됐고 두 이제 이거 좀 선을 좀 정리하고 제 서버에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쁘게 짠 으아 드디어 모두 끝났습니다. 자제 서버에게 이렇게 아까 조립한 이 서버 제 컴퓨터를 모두 넣었고요. 어,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에 서버 이것저것 실행중이고 다 잘되고 있어요 <웃음> 위에는 스위칭 어브구요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있고 밑에는 저희 라즈바리파이와 저희 나스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서버 저희 집집 네트워크 라고 해야 될까 구성을 모두 완료했구요 자완벽해요 진짜 뿌듯하네요 <웃음>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이만 안녕